각수, budget, yes, sculpture, 조각, anniversary, 기념일, 반드는 속박, anguish, 고통, 태양, 고통, torture, 고문, process, 과정, the procedure, 절차, addition, 추가, affection, 애정, conquer, 일치, accordance, 일치, d e p e n d e n c e independence. independence. 동립, Ancestor 선조, Relic은 유적 Scope, 시야, Spectre곡, 환경 Adventure 출연, Adventure는 모험 All o want, 수당, Appendix, 부록 Aspect, 양상, Sensation, 감각, Succession, 연속, Outlook, 초망 Degree는 정도, Creed는 신조, d e m o n 주제, Theory는 이론 Power, 모음, um. Cancellation, 취소 Anxiety, 걱정, rectangle, 직사각형, predecessor, 전임자, advantage, 유리, anarchy, 우정동, aristocracy, 귀족정치, antiquity, 날금, perspective, parameter, 기합계, barbarian, y a m 야만인, prejudice, 편견, propriety, 당 burden 무거운 짐, j o c t r i n e 학설, arithmetic s a n 산수, atmosphere 대기, explanation 설명, adversity 역경. 바이어스, 편견, 뱅크 n k r 파산자, 브 r o 청동, p a t r i 애국자, m e c h a n 시대 차고 Blaze 화염, Combustion 연소, Courtesy 예절, Burglar 절도범, View 견해, Vision 시력. Stance 자세, best 내발 네 짐승, 루트 짐승, 하 이익, profit 이익, bravery 용맹, courage 용기, attitude 태도, b a i t 믿기, moisture 습기, ban 금지, snare 터터, barrier 장벽, nail 운하, 채널 해협.